네, 안녕하세요 이번주 한주도 벌써 중간지점에 다루고 있는데요 어, 다른게 아니라 이번주는 어, 골드쇼를 제가 캐치를 하지 못해서 어, 수익을 내고 있는 페어는 현재 유로호주달러 그리고 파운드엔 그리고 어, 유로파운드는 아주 수익이 아니지만은 뭐 제대로 된 수익이 아니지만은 어, 수익으로 날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로호주달러가 지금 어, 4시간 그리고 더블 어, 4시간 그리고 데일리 어, 이 서포트, 서포트 구간에 서 어, 아주 좋은 움직임을 이제 만들어 주면서 좀 위로 잘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좀더 어, 멀리 갈 어,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운디엔 같은 경우는 계속된 이제 하락 이제 하락 추세죠. 네,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예상을 하고 쇼스에 가져가서 아주 좋은 어, 이제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스 존슨이 어 브리티시 PM으로 프라이미니스로 이제 어, 나오면서 어, 발표가 되면서 어, 어떠한 이제 파운드 움직임을 이제 예측을 해야 할지 거기서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었는데 어, 다행히 그래도 파운드엔이랑 유로파운드 등 이제 그래도 좀잘 가고 있는 모습이 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어, 모바일 MT4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사, 어,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어,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 이번 주뭐좀 저조한 거를 치고 저조한 거 치고는 그래도 뭐 괜찮은 어, 수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차트로 가서 어, 제대로 이제 어떻게 제가 이것을 들어갔는지 한번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볼 페어는 유로 호주 달러입니다. 자, 유로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 현재 이제 지금 최근 이 데일리 불리시 캔들 보이죠? 이거 전으로 이제 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없던 캔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지. 제가 분석하기를 때는 이제 이 캔들, 이세 개의 캔들을 이제 보고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좌우를 좀 살펴보면은 어, 딱 이쯤 이쯤 해가지고 1.59 200 1.59 200이 어 좌우를 좀 살펴보면 좀 중요한 레벨인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59 200과 트렌드 라인을 좀 그어 보면은 이두 가지, 어, 가지 구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1.59 200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겹치는 부분에서 4시간 차트로 가보면은 어 서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식으로요 한번, 두번, 세번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이것을 보고, 아 이것은 여기서 이제 어, 바닥을 찾고 올라가겠구나 그리고서 트렌드를또 그어보니까 네, 서포트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어, 추가적으로, 컨펌이 나오면서, 어, 매수를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유로호주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일리로 보았을 때, 어, 그래도, 이제, 1.6까지는, 네, 충분히, 네, 1.603. 1.603. 네, 1.603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유로 호주 달러 분석입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뭐, 별다른 인디케이터 없이 네 눈으로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파운드 엔입니다. 파운드 엔자 파운드 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일리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다운 트렌드라인 인 거를 어, 알 수가 있죠. 자네 시간 차트로 한번 가보면은 어, 트렌드라인을 또 이용을 해서요. 네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이 트렌드 라인 밑에 있, 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야 하는 것은 어, 숏 포지션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 이 레벨에서 이제 최대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레벨 쯤에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한번 내려오고 조금 올라왔을 때또이 레벨 쯤에서 또, 이 레벨쯤에서 또 어,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냥 단순히 이 트렌드를 따라서 어 거래를 하는 거고요. 제어 저의 첫 번째 타겟은 1.34가 되겠습니다. 1 .34. 1 .34. 네. 1. 아, 1.34, 1.34, 1.34, 1.34. 134가 되겠습니다. 자 유로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 데일리 차트에서 어, 제가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어서 이제 레지센스가 어,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어, 이제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잠깐 나갔지만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 밑으로 내려올 힘이 조금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 눈치를 챌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의 트렌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어, 우리가 이 가격이 밑으로 나왔을 때, 어 매도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로 파운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업 트렌드에 있었지만은, 어 현재 0.9, 어 0.9 레벨을 이제 계속 레지센스를 유지를 해준다면은, 어 충분히 0.865까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 파운드 엔, 그리고 유로 파운드, 그리고 유로 호주 달러의 이제 분석인데요. 어, 제가 뭐, 솔직히 말 어,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여기에 뭐 분석할 때 어, 아주 많은 또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지만은 어, 유, 어, 이 유튜브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하지 못한 점 어, 저희 멤버 중에서 다 모든 게 공개가 됩니다 어, 그리고 저희와 이제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고 이제 어, 꾸준한 수익을 내시고 싶으시면은 항상 마스터 클래스 강의실에 어, 이제 가입을 하시면은 어떻게 거래를 하시는 어떻게 거래를 하고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지 제가 다 알려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번주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